마음의,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억을 주는 거예요. 이 계단이 빛날 계단. 범호사역 5분 출으로 나와서 마을 버스, 버스 타는 곳으로 갑니다. 도보 5분 걸어가겠습니다. 이쪽으로. 이물과 함께 코로나가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보호사 아주 조용하고 지금 좋습니다. 마스크 는 착용기 출입금지입니다. <목소리> 자, 우리는 오늘 보호사를 갔다가 보호사근처에둘러길을 한번 걸어보려 줍니다. 네. <목소리> 네, 직원 아까 했습니다. 우리 끼리 됩니다. 아무 나물 소종이 가꾸어서 후손대에 물려줘야 될것 같아요 <웃음> 너무 예쁩니다 다리를 지나가면 소소 Thank you.